두바이에 와서 처음으로 오만이라는 나라를 알았는데 그 오만이라는 나라가 여행을 하면 그렇게 재밌대요. 트레킹이라든지 동굴체험은 정말 일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엑스포를 갔는데 오만관이라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크고 또 외형도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줄도 되게 긴데 일단 들어가기 바로 입구 전에 막 연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바로 손소독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 위에 되게 손을 대는 건데 저도 대봤거든요 근데 뭐 별거는 없어요 느낌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가 묻는 것 같은 것도 아닌데 손소독제 되게 궁금해서 누구나 다 해보고 싶은 그런 비주얼로 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소독을 하고 오만간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왼쪽은 막 이렇게 영어로 심플쇼쇼 이렇게 써놨고 오른쪽은 먼 나무껍데기를 쭉 펼쳐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프랑켄센스라는 유향 나무래요. 우리나라는 프랑켄센스라는 말보다는 유향 나무로 더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오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진짜 나무가 있는 것처럼 위에 천장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밑에는 유양나무가 있는데 그 뒤로는 유양나무가 어디서 자라는지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가운데 딱 유양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유양나무가 있는 이첫 번째 컨셉관의 이름이 마덜트리에요. 그 정도로 유향나무가 이제 오만에서는 되게 중요한 나무인거죠. 그리고 이거를 한바퀴 이렇게 쭉 돌고 계단을 올라가면 두번째 관이 나와요. 근데 이 첫번째 관이 되게 어두워요. 어두워서 밖에서 봤을 때 외관은 진짜 하얀색인데 안에 들어가서는 어두워서 왜 이렇게 깜깜해? 이랬는데 이게 컨셉이에요. 뒤는 또 엄청 밝아지거든요. 이게 어, 유약나무에 대한 설명 과거에 대해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미래가 나오면 또 밝은 면이 나오는데 일단 두 번째 과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보시면 유약나무가 가상의 유약나무가 많은 것은 아닌데 양옆에 이렇게 거울을 해놔 가지고 숲인 것처럼 그렇게 볼수 있고 요 유양 나무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나무 이파리에 영상이 나오기도 하지만 qr 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qr 코드 딱 찍으면 내용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번째 컨셉과는 위에 막 뭐가 달려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어 이게 뭐지 이렇게 뭐 버섯버섯머리인가 막 이런 생각했는데 미안해요만 내가 네, 골라서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 관은 화비스트 그 수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향을 얻어내면 수확을 하면 그 유향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유향의 모양들을 이렇게 천장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큰 이렇게 덩어리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자연환경이라든지 고향나무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관으로 넘어가면 무역에 대해서 나와요. 이유약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무역을 하고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오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막 올라가요. 막 계단을 올라가면 지금까지 어두웠던 공간과는 너무 다르게 밝고 화사하고 오히려 너무 밝아서 몽환적인 마치 무균실의 느낌. 정말 바퀴벌레 하나 없을 것 같, 아니 바퀴벌레가 아니라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관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 유향나무를 이렇게 형체를 해 가지고 그 안에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팥에 식물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그게 그냥 식물이 아니라 유향나무랑 무언가를 섞어서 향기를 만들어냈는데 그 향기가 담겨져 있는 팥이거든요 그 팥마다 향기가 다 다르대요 근데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였어서 그리고 영어를 몰라서 그 내용을 몰랐는데 실제로는 그 유향나무 그 사이사이에 심겨져 있는 팥들에 나오는 향기가 다 다른 거죠. 처음에 밖에서 이제 오만관을 봤을 때, 모빌리티관을 들어가서 호주관, 덴마크관, 그리고 오만관이 있는데, 오형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 오만가 요즘 되게 많이 듣는 곳인데, 여행가면 좋다라고 듣는 그 나라인데,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궁금도 했었고, 그래서 들어가 봤고, 했는데, 이제, 오만관을 다녀와서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오만관, 두바이 오만관을 쳐서 이제 검색을 하고 내용을 알게 됐더니 아그 건축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양나무를 형성화를 했구나 그리고 그 주변에 분수라든지 작은 나무들은 그 숲을, 표현, 숲, 숲을 표현한 거구나 그거를 알수 있겠더라고요 그 오만이라는 나라가 트레킹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게 되게 재밌대요. 근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게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여행을 오만으로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TV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애기 진짜 어린 애기 있는 집들도 유모차를 끌고 그 트레킹을 해서. 노는 집이, 가서 노는 집이 있을 정도로 트래킹 꽤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들었는데도 갈 정도로 되게 예쁘고 좋다고 막 이쪽 두바이 쪽에서는 갈만한 여행할 때 오만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오만 꼭 한번 고생을 하겠지만 다녀와 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궁금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음, 이 내용들을 만약에 제가 몰랐으면 그냥 오만, 음, 깔끔했어 뭐음 파빌리온 깔끔했고 뭐 그랬지 뭐 그냥 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영상 찍고 집에 와서 그 내용 다시 찾아보니까 아 오만이 이런 나라구나 유향이 되게 유명한 나라구나 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저랑 오늘 이렇게 오만관쭉 둘러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음, 엑스포라는 게 그냥 놀러가서 맛집 진짜 많거든요 맛집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 이런 건축물 외형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몰랐던 나라를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이 나라 이게 유명하구나 아이 나라는 이렇게 독특한 컨셉으로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저도 쉬고요 월요일날은 또 다른 두바이 엑스포 모빌리티, 모빌리티가 아니라 음, 아니 다시 다시 다시 돌아갈게서 음, 오늘이 금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요 월요일날 제가 다시 두바이 엑스포 파빌리온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또 같이 소개하면서 여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한국어가 고파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